총 1억 5천만원 손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주식 투자의 시작은 이렇다 1. 월급쟁이로는 희망이 없다 2.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고 가방끈이 짧든 길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3. 주식으로 돈을 번 누군가들의 영웅담이 나도 그렇게 충분히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4. 주식 차트를 보면 아 이때 사고 이때 팔면 되겠다는 타이밍이 보인다 5. 그리고 주식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개미다 세력이 아니다 주식의 매력 1. 예, 한 번만 잘하면 세금도 없고 은행 이율보다 훨씬 많이 벌수 있다 2. 예, 남자라면 한 번쯤 왠지 모를 영웅심리 도전해보고 싶은 합법적인 도박판이다 주식의 함정 1. 예, 우리는 세력이 아니다 어둡자는 큰돈 가지고 시작하는 개미들의 움직임은 세력들의 다 포착이 된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 자신의 물량을 던지는 순간 쓸어 담아 상승하는 경우를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한계좌로 하고 있으니 눈에 개미들의 움직임을 다 보고 있는 것이지. 개미가 세력을 이길 수는 없다. 2. 주식은 어느 구간에서 일정한 수익률을 낼수 있으나 단한 번의 마인드 컨트롤이 당신에게 깡통이라는 결과를 안겨준다. 그것이 쉬울 것 같으나 마인드 컨트롤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3. 당신이 피땀 흘려 번 돈이니 쉽게 손실을 보고 나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이미 당신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수 없게 되어 있다 가랑끈이 길든 짧든 당신이 냉철한 판단력의 소유자이든 당신의 긴 시간을 투자하여 번 돈이 단 기간에 사라진다면 이미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마이 스토리 항상 실패담의 사연들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 주식은 안 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일인입니다 지금은 큰 손실을 입고 물론 더 많이 이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주식시장을 떠난 지한 4년 정도 되어서 이제는 참 인생의 큰 교훈을 얻었다고 웃을 수 있는 일인입니다. 그때 당시 주식으로 많은 돈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다시 정상적인 아니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까 했으나 본인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지내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나누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인생은 길고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삶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주식에서 실패하려면 1. 최근에 주식의 흐름이 안 좋은 주식을 구매한다. 초보자의 특징들이 최근에 흐름이 안 좋아서 상대적으로 며칠 혹은 몇달 전에 비해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주식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 좋게 살짝 먹을 수도 있지만 결국 물타기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그런 경우에는 안 좋은 기업의 사정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희 같은 개미들은 알 수가 없는 정보들이 추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한가, 하한가 따라잡기 역시나 저 또한 많이 경험을 해보았지만 이 영역은 개미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 하한가 잘못 들어갔다가 팔지도 못하고 당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실수해도 전 재산을 잃는 거죠. 상한가 잘못 들어갔다가 하한가로 낙하하는 경우 반대로 흐름이 안 좋아서 던졌더니 상한가로 가는 경우 즉, 개미의 흐름을 세력이 다 보고 있으니 차트 보고서 이때 사면 많이 벌었을 텐데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상, 한 종목에 올인하기 개미들의 대부분이 투자하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사회에우량주라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요즘 사회입니다. 100번 자라다가도 한번 못하면 망하는 게이 바닥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지만 개인들이 본인의 확신으로 물타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4. 친구 지인의 소문 듣고 투자하기 아주 친했던 친구에게 고급 정보라고 듣고 투자했다가 6천만원 정도의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 엘리트라고 생각했는데 참 본인의 돈을 투자한 순간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게참 돌이켜보면 어리석은 그나마 많이 손해본 상태에서 끝까지 안겨고 조금이라도 건진 게 지금 와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에게 소문이 들어갔다면 바로 아무나 아는 소문인 겁니다. 그만큼 세력의 영역은 개인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1. 예, 주식하지 마라. 결국에는 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말 그대로 물려받은 것 없이 월급쟁이가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식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긴 시간으로 승부하는 방법도 그 시간은 느릴지 언정 그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주식 계좌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바로 사이버머니가 됩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참, 현실 세계에서 돈 몇천원이 아까워서 맛있는 거안 먹고 근데 주식에서 손해보는 돈은 거참 수십, 수백, 수천 가볍게 느껴지죠. 이 주식 절대 하지 말아라.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게이 바닥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될것 같은데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주식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본인의 일에 더 투자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실패자들이나 하는 넋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 손해본 금액이 크지 않으신 분이라면 다른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큰 수업료를 내고 주식시장에서 포기를 선언한 36살의 보통 월급쟁이입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 사랑하는 아내와 분신같은 두 딸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차근차근 내 일을 사랑하고 지내다 보니 어느새 그 힘든 시기 극복하고 지금은 안정된 보통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큰 돈을 잃고 나면 정말 먹는 거 입는 거 기본적인 것부터 절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소한 행복들을 다 놓치며 살게 되죠. 다른 시간에 큰 부를 모아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심. 그리고 주식시장에 힘들게 모은 돈을 잃고 난후 온전 만회하고자 더큰 돈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단한 번의 실수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되실 수도 있으니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23년 큰 대박보다 견실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